우선 계속 튕겨 응, 튕겨놓고 응, 내주니에 넣어야 될것 같아 응, 우선 이 계속 이걸 할 건데 아, 충가 오랜만이라고? 예잠깐만 여러분들 다이야 22년 1 0월 8일 스타터,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을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별풍선 파로 바로, 바로, 님로풍선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파로이게마 아이 로로 슬슬 잠깐만 요거 조금만 잡자 지금은 잡자 어. 한번 봐볼게 요 유폐입니다 유폐 아셨죠? 오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야 신겨라우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건물이 한동 있고 여기에 좀 메인이 될 만한 집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쪽에서 뭐가 기운 자체가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런 한기 같은 게 여기가 조금 그런 게 있네 어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뭐 그런 기운 같은 여기가 소리서 무 소리. 소리야? 소리야? 소리 소리 들려. 오시점만 소리 들리 거야, 여러분들? 나만 소리 들리는 건가? 뭔가 끽 오시점만 소리 들린 거야, 여러분들? 나만 소리 들린 건가 뭔가 누구 있어? 뒤에 있다고? 누.. 누구? 누구세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잠깐만.. 의자에 앉아있었어.. 의자가 자빠졌어.. 여자 목소리가 났단 말이야? 잠깐 담비.. 담비 누나? 잠깐만.. 누나.. 어? 댕댕이도 지금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데 댕댕이도 지금 뭔가를 감지한 것 같은데 방금 전화방렸저 안에 왼쪽, 오른쪽에서 뭔뭐 소리 났어 오른쪽 방에서 뭔뭐 소리 났어 아, 쇼끄미초라 혹시, 혹시 누구 있어요? 저기 오른쪽 방에서 뭔뭐 소리.. 어? 저거 뭐야? 잠깐만 저거 뭐야? 누구예요? 아. 누구신데요? 거기 뭐예요? 돌리지 마. 그대로 와서 확인해. 그대로서 빨리 와서 확인해. 어? 뭐야? 어? 뭔데? 이쪽인데 나 저쪽에서 말아봤는데 와, 이거 열 만들 것 같아. 이거 열면 안 돼. 와, 차갑다. 자, 문 한번 열어보세요.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들리지, 소리 들리지, 소리 들리지. 내말 맞지? 내말 맞지? 안에 누구 있다니까, 봐봐. 야, 댕댕아, 조이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얘기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진술 낮춰드릴게요 얘기 왔다. 왔다. 장난을 치지 말라니까. 장난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물이 네,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오늘은 어... 아니 망자견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하자. 이건 봤다. 망자 옆에 째그만한 어떤 뭔가가 있었어. 안 아, 되겠다. 댕댕이도 너무 짖고. 와, 이게 대에 집중이 안 되겠다. 더 있죠? 저큰놈까지 지섭은다 지금. 어, 가까워졌다 지금.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 어떤 재미를 위해 어 나름대로의 어떤 어어어 픽션도 어, 어, 어, 가미가 돼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어느 정도의 픽션 빅샨, 어 픽션도 가미가 돼 있었고. 예, 예. 지금 왔어요? 예, 네, 저는 지금 갑니다. 예, 예.